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, 그안 아내도 아프고, 저도 계속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, 여운이랑 제대로 못 놀아준 그런 날이에요. 그래서 여운이 거의 오늘 혼자, 막 있었지, 여운이. 음 응, 그래서 심심했지. 그래서 오늘 우리 밖에 같이 나가기로 했지. 응, 가자. 아빠가 잠바 입혀줄게. 여운아, 고고! 응, 그럼 심으로 웃 여운이. 응. 으 기분이 꿀꿀한 여운이를 달래주기 위해 간 곳은 스티즈커피라는 카페였어요. 어, 가는 길에 여운이가 먹고 싶어했던 치링치링 사탕도 같이 사서 가고 있어요. 여운이는 사탕 하나로 <웃음> 만족스러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어요. <웃음> <웃음> <진짜? 웃음> 어, 어. 어 뭐야 고양이잖아? 여기서 어, 야뭐 너무 아기인데? 아기야웅이가 있네? 응 어, 아기야웅이다. 약간 개냥이 같은데 그치? 얘는 하나도 안 놓쳐와 어이 안녕 안녕 카페 입구에 아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얘는 진짜 개냥이 같아요 <웃음> 엄청 사람한테 이렇게 잘 오고 애교도 부리고 하더라고요 어디 들어 간겨? 엄마 피해줘 피해줘? 못 지나가는 거 같아 엄마 때문에? 추워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? 어 근데 좀 따뜻한 조좀 하려고 아엄머 어, 진짜 개냥이네 어, 엄마 엄마 엄마 <웃음> 어, 큰애 택배기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네. 네 안녕하세요 어, 지난번에 한번 왔었는데 사장님께서 어떻게 또 기억을 하시고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어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아 진짜요 아 먹어봐야 되겠네 필수 맛있네 아, 그렇게 안안 치시. 아, 감사합니다. <몰람> 카페 안에는 검정색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여호니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정말 무서워해서 이 강아지를 저기 묶어놨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전혀 안 무서워하고 오히려 머리까지 쓰다듬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. <몰람> <놀람> <놀람> 어, 여호니 그때는 엄청 무서워하더니. 만져도 되지? 물어봐야지. 아, 만져도 돼요. <놀람> 순해요? 이 강아지 이름은 켄지인데 지난 6년간 사람에게 단한 번도 으르렁조차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순한 강아지라고 해요. 오늘은 지난번에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초콜렛티한 원두로 만든 에스티지 플랫 화이트 커피를 한잔 시켰고 또 드립커피가 먹고 싶어서 드립커피를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, 산뜻한 과일향이 나는 것도 괜찮다면 음, 에티오피아 원두를 사용한 드립커피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걸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 두 가지도 같이 주문을 해봤어요. 주세요, 네. 네.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 좀 난다. 음, 네, 그렇죠. 덕분에 근데, 그 캐롤도 막 나오고 아. 여 불빛 사탕도 크리스마스랑 좀 네. 어울리는 불빛이에 그 여운이가 되게 심으룩했었는데저 사탕 하나를 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폴짝폴짝 깡총깡 뛰어서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모라 캐리 영금송이네 영금송 한입 한입? 음 맛있다 여운이가 사탕을 먹다가 이렇게 한입씩 먹어보라고 줄 때가 있는데 어... 이때는 진짜 맛만 봐야 됩니다 <웃음> 많이 먹으면 클라요. 이이 같아. <웃음> 이이아이고 <쭉쭉이 같아? 웃음> 어, 진짜 족족이 물고 있던 게어제 같은데, 진짜 세월이 빠른 아, 것 같아요. 다시요, 언니. 언니 한살때 같네, 한살 때. 여기다 찍겠 아. 주셨어야 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 둘다 여기서 직접 만든 케이크라고 해요 저는 이 초코 케이크가 정말 맛있었어요 쇼콜라였고 어, 저 옆에 있는 거는 크림치즈 컵케이크인데 저 위에 있는 그 크림이 굉장히 고소하면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에스티지 그리고 제 앞에 있는 건 에티오피아 원두로 만든 드립커피입니다 사장님께서 취미로 캘리그라피를 하셔서 직접 메리 크리스마스 홍 이렇게 글씨를 적어주셨어요 와 정말 글씨.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저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부럽기도 하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크림치즈 컵케익크정 정말 소하하서치치치치한한런향 향이 무무무좋좋어요요래서서장히히 진한 한이이는데또부부되지는 않는 그런 맛이었어요 여운이는 이 크림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위에 자꾸 크림만 먹더라고요 컵케익이라 밑에 머핀도 먹어야 되는데 크림만 자꾸 먹어서 마지막에는 그냥 머핀은 따로 먹었습니다 추천받았던 에티오피아 원두는 정말 상큼했어요 정말 상큼했어요 그 한입 딱 마시면 약간 어? 약간 신데 이런 느낌이 나면서 어? 산뜻한데?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뒤에서는 어 약간 초콜릿향 같은 게좀 나는 것 같다 살짝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서 아또 커피의 향이 이렇게 또 풍부할 수 있구나 다양할 수 있구나 라는 걸또 느끼게 해준 그런 커피였어요 지금 아내가 마시고 있는 플랫 화이트 에스티지는 정말 고소해요. 딱그 처음에 마시면 그 뭔가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그 뒤로 넘어오는 그 고소함이 아주 일품이에요. 여기 묻었다. 여기. <웃음> 네, 여기 손잡고. <손장. 웃음> 진짜 묻었다. 그치? 이렇게 만족감, 만족스러운 커피를 먹었었는데 찾아내서 너무 기뻐. 그치? 근데 얘가 달달한 디저트랑 엄청 잘 어울려. 그래요? 음, 음. 달잖아 근데 그 산미로 싹 입을 가셔주면서 단걸또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음, 크림만 먹는데? 어떡하지? 음, 크림만 먹으면 크림 맛있네 오늘 음, 이렇 그 빵도 먹어도 돼 빵도 이렇 엄마~~ 이거? 그냥 여기 내려놔요 여기 이초콜라 케이크는 어, 위에는 굉장히 진하지만 별로 달지 않은 그런 초콜릿 맛이 나고 저 가운데에는 레몬향이 나는 잼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달달함과 상큼함의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또 시켜먹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맛있다 어? 음. 근데 이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요 별로 안 닿는데 엄청 찌는 응. 향이 근데 커피랑 자기 커피같이 안 어울려 달달한 디저트랑 같이 먹기로는 에티오피아 커피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여운아 아까 그 고양이 아니야? 아까 그 고양이 아니야? 어? 맞네 여기서 어? 아기 고양이 어 커피를 다 마시고 여운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해서 밖에 나왔어요 밖에는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어,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모닥불을 핀다고 해요. 그지? 약간 보석같이 요나 어, 뭐야, 저기 고양이 있어. 뭐, 뭐 먹는 거야? <웃음> 뭐 먹는 거야? <웃음> 뭐 먹는 거야? <웃음> 뭐 거야 저기서. 가보자. 어, 가봐. 뭐 먹는 거야? 어, 여기 맘마가 있나 봐, 고양이 맘마가. 여기. 그지? 누가 먹고 있었나 봐. 처음에 우리를 반겨줬던 그 고양이가 이번에 도또 우리랑 놀고 싶은지 막 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더라고요 벌써 지금 아내한테 또 가가지고 막 엉기고 있습니다 어디 뭐야? 음, 고양이 추운가봐 추운가봐 고양이 추우면 어떡하지 여은아? 그치? 우리 가야 되는데 고양이가 앉아서 내려주면 되지 이제 갈게 하고 가고 싶어 <웃음> 얘 고양이 봐. 진짜 추운가 봐. 영아 이거. 이거 봐. 영아 이거 봐. 영아나. 영이. 여운, <웃음> 안녕. 얼굴 좀 보자. 하나 볼래, 언니? 영아야, 이 고양이 봐. 엄마 품으로 들어가어 먹으면 안 돼. 음, 아, 장난치나 봐. 음, 이게 재밌나 봐. 느낌이 좋은가 봐. 먹으면 안 되는데. 진짜 먹으면 안 돼. 지금 너무 무침 안 돼. <웃음> 아껴 쓰기로 했어 이거. <웃음> 어, 뭐야 이거? 아, 안, 안 돼. 안 <웃음> 왜? 아. 여언니가 보호해 주는 거야 카메라. 응. 야, 아기 고양이라 궁금한 게 많대. 응 음, 아기래 아기. 응 여언니도 궁금한 거 많지. 우리 또 던져 보자. 여운이가 돌 던지면서 놀고 싶어해서 같이 좀 놀아줬어요 근데 아직은 여운이가 <웃음> 던지고 이러는 걸좀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정도면 굉장히 멀리 간 거고 다저 앞에 딱저 정도만 이렇게 던질 수 있더라고요 엄마 좋아해 같가지 이거? 엄마 너무 큰 이거 안 앉아 <좋아>, 안정감 <웃음> <웃음> 어큰 거다 여운이 할래? 여운아 이거 봐용 ㅎㅎㅎㅎㅎ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고양 너무 아기라서 그러니 너무 웃긴다 안 내려가 자기 품이 딱 좋은가봐 <웃음> 나 오면 계속 내 다리 밑에 와가지고 나한테 그 진짜 엄마는 드나서것응와 <웃음> 근데 얘 밖에서 태어내라고 했잖아 응 그냥 돌아다니는 애잖아 근데 샴푸 냄새가 아 가끔씩 끼워주나 보다. 괜찮아다 나 샴푸 냄새 <웃음> <웃음> 분명히 길 고양이들인데 뭔가 애들의 때깔도 되게 좋고 향기도 나는 거 보니까 <웃음> 아, 여기 사장님께서 아, 좀잘 돌봐 주시는 것 같아요. <웃음> 엄마세요 고양이 엄마 됐다지. 아 엄마 여원이 엄마. 엄마 우리 여원이 엄마. 보양이 좋겠네. 뭔좀 안아 주려고. 응. 근데 추워서 자꾸 그러는 거잖아. 그렇지? 이렇게 아빠가 계속 돌을 던지다 볼게. 보니까 돌이 차갑잖아요. 그래서 어때? 손 시렵다고 해서 손 녹이러 왔습니다. 냄새? 고래밥 냄새 나는 것 같은데. 고래밥 냄새 나는 것 같아? 응. 고래밥에서 나는 냄새가 났나 응? 고래밥 냄새나 고래밥. 고래밥 같아? 응. 아니. 고래밥 냄새나. 아 고래밥 냄새가 나 맞아 요운아 고래밥 그거 먹었던 거 스모키 무슨 맛이야? 오 <웃음> 어, 정확하다 아 그래서 아까 고래밥 맛이라고 했구나. 어, 고래밥 냄새나 나. 아 짜뚜짝짝. 스모키 바베큐 맛인가 뭐 그런 거. 그 얼마 전에 여운이가 고래밥을 처음 먹었는데 엄청 맛있게 먹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먹었던 그 고래밥 맛이 스모키 맛이었대요. 그러니까 <웃음> 알아맞혀보세요. 여기. 저. 어... 여디가 맞췄다. 야, 후, 내가 맞췄다. 어디가 맞췄다. <웃음> 어? 여기. 여기. <웃음> 어, <웃음> 여기도돌 있는 거 아니야? 어, 없네. 없네. <웃음> 자, 이번 아빠 차례. 잠깐. 어느 쪽에 있을까요? 알아맞춰 보세요. <웃음> 엄마는 아빠 손 놓고서 진짜 모르겠다. 여기? 여기? 여기 여기. 여 틀렸네. 아, 틀렸네아 맞네. 엄마 선실이 엄마 저기 불재고 싶어. 고 오늘 이렇게 돌 가지고 놀다가 손 놓기로 이렇게 가서 쪼그려 앉아 있다가 돌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손넣기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놀았는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안 하면서 놀았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루였어요 아빠도 턱들어 아, <웃음> 아빠도 아빠도 할래 턱 들어봐 해야지 아여이턱 어, 들어봐 이마, 이마, 이마. 음. <웃음> 따가워서 그래 응, 음. 가자. 가자. 2018년 12월 25일의 하루는 이런 날이었습니다. 좋았어요.